원래 눈빛이 부터 있으신 거예요? 옛날부터?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? 나이가 들면서 음. 그래서 올해가 음. 가기 전에 한번 이뻐져 보려고 <웃음> 뭐 애교라는 네.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, 부탁드립니다 이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<웃음> 사랑해요 <우리>. 사랑해요 <웃음> 안녕하세요. 4학년 5번 한근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미간주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. 팔자주름과 시간이 지날수록 미쳐지는 이, 이 턱선들을 오래가 가기 전에 제가 생애 최초 처음으로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날입니다. 내일 병원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4학년 5반 한금이라고 합니다. 네. <웃음> 4학년 5반이면은 45살 맞, 네, 맞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아, 아니, 그러시구나. <웃음> 어, 저는 미간 주름, 아, 이마 꺼짐, 눈밑 꺼짐 그리고 팔자 주름 이렇게 음. 네 가지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.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게또 어떤 네. 게? 네. 어, 눈밑이 제가 많이 꺼져가지고 음.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볼륨감도 더 많고 눈도 음. 좀 커져 보이고.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 원래 동유진은 처 네, 네, 네. 있으신 거예요? 옛날부터?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? 나이가 들면서, 음. 그래서, 올해가 음. 가기 전에 한 번, 이뻐져 보려고. <웃음> <웃음> 일단, 네네. 어, 왜 주름이 표정에 음.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네. 지금 얼굴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름 시술을 많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. 눈이 꺼지 말고 네네. 이게 이제 옛날부터 노화가 좀 진행이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. 원래 주름이 많으신거요아 이제 노화 진행이겠죠. <웃음> 하고는 싶었는데 시술이 음, 처음이라서 음. 어, 공 걱정도 되고 음. 좀 무서웠는데 음. 예, 또 바로 또출퇴근또 가능하다고 하셔서, 음. 예,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. 출퇴근? 네. 네네. 네. 직원 일을 하고 계신데? 네네. 아, 오늘 바로 당일 퇴근하시면 음. 내일 당장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. 네 어, 미간주름컴플렉스예요 어, 왜, 어, 어떤 것 때문에? 그냥 좀 이렇게 인상 써 보인다는 아. 소리를 많이 들어서.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처럼 용기 내셔 가지고 꼭 한번 빨리 시술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뭐그 그 정도요? 사랑하 네. 모습? 잘 부탁드립니다. 사랑하는 뭐 네.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. <웃음> 사랑해요. <우리>. 사랑해요. <웃음> 디어시실받드로 지금 병원 앞에 도착했는데요. 어, 많이 떨리긴 한데 저희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. 이견만한게 아니고 미간이 이마랑 옆에 보면 이마가 좀 납작하신데 이마도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이마가 넓어 보이고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하시고 또 다른데 혹시 뭐생각하시는 제가 사진 봤더니 눈 밑에가 좀또 또 많이 꺼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늘져 있잖아요 위에 손이 나가지고 눌러보이고 완전히 좀 젊어 보일 수 이게 많이 꺼진 거거든요 <웃음> <웃음> 잘하고 오세요 예뻐져서 네. 봐요 네. 나가겠습니다 A few 네. 그래요. 하여튼 뭐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하니까 얼른 하니까 좀뭐 뭐뭐 했죠? 지금 한게 이마. 이마 미간 주름. 여기 팔자, 넷자. 그렇죠? 눈 밑. 아그랬군요 네. 거기에 선생님이 코까지 제가 코가 조금 어. 이렇게 휘어 있다고. 어. 지역 코도 있어요 아, 그랬구나.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 퇴원 수속 받으시고요. 네. 좀 이따 봬요. 네 이게 네. 이제 퇴원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진짜 지금 어때요 얼굴이?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. 응. 웃을 수도 없고, 좀게임이이상해 <웃음> 그래요?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은 10일 후에 네. 예뻐진 모습으로 뵐게요. 네, 자 들어가세요. 뵈게요. 네, 바이바이. 네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술 11차 되는 날입니다. 요즘 주변에서 너무 이뻐졌다고 10년은 어려보인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.